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거 일단은 실버? 오케이 그럼 이거 무료 한번 해볼게요 실버니까 좋은 애들은 아닐 거 아니야 블랙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프랑스리그로 갔고요 이거 9번 처음보는 유니폼? 아 얼굴부터 별론데? 뭐 이거 아 정말 별로네. 자 메뉴. 백코인. 아 이게 아나 진짜 근데 미드필더하고 수비 하면꼭 나와야 돼. 아나 진짜 미어 스페인이고요. 아 이거 별로잖아 스페인이면. 아 누구야 이거? 까만데? 누구야 이거? 쿠가 인상적이네. 아... 아... 타빈이 옆에 검색 표시 눌러봐요? 그래, 고고 아, 왜 이렇게 근데 쓸만한 것들이 안나오냐? 이렇게 해서 누구와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골든볼인데? 이번에 금색이야 얘 누구야? 이건 누군데 아... 아 계속할래 아 진짜 안나오네 이거 씨. 요비치야? 요비치 들어봤는데 아 씨, 실버볼이네 꿀키퍼가? <웃음> 아, 우씨 손모양 봐 아 이게 포트넘 서드 골키퍼다 자 계속 가요 끝까지 간다 과연 어느 나라로 갈까요? 자 프랑스로 왔어요 아 실버볼 또 쓰레기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올림픽크리용77 조졌네 또 간다 계속 간다 나 뽑기운이 없나봐 왜이래 아 진짜 뽑기운이 없어 또 프랑스야 이것도 구린거 나온거지 또 실버야 또 왜이러냐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완전 노답중에 노답이네 올림픽크리용 어막 이제 화가 난다 이제 자또 가요 아 진짜 하나만 줘라 진짜 아씨뭐 주는 게 어렵냐 아 나는 국기부터 줘줬어 블랙골이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씨은바 페이 씨카바니다카바니 나왔다 카마이 나왔어 카마이 나왔어 카마이 나왔어 카니에딘손카마이 나왔다 씨아 좋았어 카만이랑 이카르디를 투톱 세워야겠어. 아, 다행이다, 씨. 그래도. 뭐 하나 나왔네. 아, 씨. 이거구나 간다. 누가 나올까? 과연. 이탈리아로 가네. 루카쿠 나오나? 어? 이거 뭐지? 7번인데? 호날두야? 야 씨발, 야! 호날두 나왔어 미쳤다 호날두 나왔어 야 대박이야 호날두 나왔어 야나이강도가 떠네 야.. 미쳤다 호날두가 떠네 야 이게 어떻게 호날두가 떠? 야 호날두씨 아 얘가 인성이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서 스탯은 좋잖아 야 근데 호날두가 뜬다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그 하지만 나이강도지만 와 근데 호날두가 뜨네